센서가 빠진 채 출고된 사양입니다 DM8은 8인치와 10.25인치 두 가지 디스플레이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10.25인치 디스플레이에서만 계기판과 동시에 전방 센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의 색상은 녹턴 그레이 색상인데요 센서들은 차량에 맞는 색으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차대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굳이 전방 센서가 아니더라도 모든 순정 튜닝은 차대 번호가 꼭 필요하다는 점 작업 문의 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센터 콘솔 스위치도 전방 센서 사양에 맞게 변경됩니다 그 외에 범퍼 와이어링을 비롯해 추가되는 배선은 사전에 미리 작업해 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탈거 시 흠집을 방지하고요 센서 크기에 맞게 홀 가공 후 브라켓을 범퍼에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열 유감을 통해 범퍼와 한몸이 되며 사후 정비가 필요할 경우 간편하게 센서를 탈부착할 수 있게 작업하였습니다 단순히 글루건으로 고정하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센서를 잡아주고요 와이어링을 장착합니다 깔끔하죠? 2자 기어 스위치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. 신품으로 교체하고요. 기어 스위치 어셈블리를 다시 장착 후 전망 센서 구동에 필요한 해선입니다 좌측, 중앙, 우측 모두 잘 작동하며 10.25인치 모니터를 통한 모니터링도 잘 작동합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 센서는 범퍼 2개, 그릴 2개,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감지거리에 따라 계기판 그래픽 및 스피커를 통한 신호 음을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. 전방센서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센터 콘솔에 위치한 스위치를 통해 언제든 오프할 수 있고요 10.2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한 모니터링은 포진 스윗 좌우측 해당 작업에 필요하시다면